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IT 업계 보안 일을 하는 회사원입니다. 네. 그 혹시 바이오 슬립 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네. 그 유튜브에 그 수면 무호흡증 아,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어, 보셨군요. 네네, 네, 알게 됐는데 네.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게 병원을 가 보니 수술을 하라는데 네. 저는 비수술로 좀 개선하고 싶은데 방법이 네. 따로 있는 건가요? 음, 원인에 따라서는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또는 양압기가 좋은 경우도 있고, 어, 구강장치가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어, 굳이 뭐, 어, 복잡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소리만 들어봐도 또는 얼굴 구조만 봐도 대략은 알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제가. 네. 어 사람들이 뭐 커뮤니티클에 양압기를 쓰고 자면 네. 수면무호흡증이 네. 어,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 건가요? 어 양압기는 말 그대로 인공호흡기입니다 네.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기 때문에 숨기를 뚫어주는 효과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양압기를 쓰는 게 좋은 경우들이 있죠 음 어느 정도 심하신지는 본인 혹시 모르시나요? 병원에 가서 네. 어, 간단하게 검사를 쓰는 다음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한 네. 수치는 지금은 잘 모르고요. 네. 그때 병원에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정도라고 네.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네. 양압기를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아 어, 심각한 정도라고 하면은 어 정말 그 뭐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말 자는 게 위험할 정도로 숨이 잘안 쉬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네. 음, 양압기를 굳이 안 쓰고도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수면다원검사도 보면 이게 완전히 정말 그 완벽한 이 검사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잠자리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잘때 뭔가를 주렁주렁 붙이고 굉장히 음.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또 누군가가 카메라로 또 지켜보는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상적인 수면 상태가 아니죠. 음. 그 수면상, 비정상적인 수면 상태를 기준으로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음.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혈압을 재는데 네. 달리기 한참 하고 와서 혈압 재면 어때요? 엄청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잘못된 진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정말 제대로 된 수면 검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상태에서 호흡 또는 어떤 뒤척임의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 수면 측정하는 이제 그런 검사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야 사실 우리 현대의학의 의료체계가 네. 환자 중심보다는 의사 중심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네. 어, 사실 병원 가면 환자가 불편하지 뭐 의사가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네. <웃음>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병원에서 내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진단하는 것도 음... 특히 수면은 잠자리가 바뀌면 안 되는데 음... 바뀌면 되게 불편해지는데 그리고 평소에 쓰던 베개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음... 되게 낯선 환경에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수면검사를 받을 바에야 집에서 자면서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내 소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그거보다더 네.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개운하게 잘 일어나면 네. 뭐 상관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낮에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또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심혈관계나 이런 질병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작은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네. 바이오 슬립센터 유튜브를 영상을 보다가 바이오가드라는 걸 봤는데요 네 이거는 양압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어 양압기는 강제로 바람을 불어 넣는 거고요 네. 바이오가드는 숨이 잘안 쉬어지는 원인이 되는 목구멍이 막히는 현상을 열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숨은 내 호흡스템으로 시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지는데 원인을 보니까 이 숨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죠 막히는 원인을 보니까 잘때아래턱이 뒤로 떨어지고 혀가 뒤로 말리면서 목구멍을 막아 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늘 하시는지 병원에서 바이오가드는 음... 제가 직접 가서 상담을 받고 네. 맞춤형이라고 봤는데 네. 이거는 얼마인가요? 이게 네. 입 안에다가 그니까 목구멍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입안에다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네. 이제 그~ 이~ 턱과 혀는 굉장히 자유로운 구조물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줘야 돼잘때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만에다가 이 장치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만들면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교하고 정밀하게 또그 사람의 조건과 구조에 맞춰서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적화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꼭 와서 제대로 맞춰야 되고 착용할 때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오케이 이 정도면 쓸만하세요 서로간에 음. 내가 네. 봤을 때이 정도 쓸만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볼때이 아, 정도는 쓸만할 것 같아요 라고가 오케이가 되어야 쓸수 있는 거지 어, 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쓰면 안 돼요 음. 또 굳이 바이오가드 안 써도 될 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베개를 바꿔서 또는 간단한 보조기구로 어, 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 용품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곳이또 바이오슬립 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럼 와서, 제, 네. 어, 해대볼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음. 제 궁금해서 왜냐면 네.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가 음. 계속 코골이 때문에 저한테 너무 뭐라 하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그렇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아. 네, 네,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해서 그럼 네. 제가 바이오슬립 센터에 방문해서 마압기도 네. 써볼 수 있고 바이오가드도 착용해 볼수 있고 음. 다른 기타 도구 바이오가드를 착용해 볼수 네.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바이오가드를 어, 사용할 때그 느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드는 기간이 꽤, 네. 꽤 걸려요. 한 얼마나 일주일, 걸리나요?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 되게 일주일이야? 복잡한 아. 장치고니까. 네. 음. 근데 음. 와서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별로 없더라고요. 음... 음... 그럼 제가 예약을 잡고 방문을 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어, 그러면 제가 일단 전화를 다시 한번 와이프랑 상의하고 네. 전화해서 예약을 잡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